안녕하십니까, 처우입니다 자기소개요? 하니야, 오빠는 어떤 사람이니? 저는 올해 2 6살이고요 영상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키는 이 정도면 됐나요? 더요? 키는 182이구요, 더 음, 지금 현재는 뭐 다이어트 중이고요 됐어요? 아, 저요? 저는 바음돌의황비고요 바암돌에서 요리를 맡고 있습니다 <웃음> 똥 싸고 있잖아요 똥 싸는 것까지 찍으실 거예요? 지금 뭐는 거냐고요? 인터뷰 중이잖아요 이런 한 불러오고 갈래요 사전에 첫인상 키가 큰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키가 진짜 컸거든요 네? 아 황비의 첫인상 비가 저를 처음 볼때 이렇게 해맑게 울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황비의 첫인상은 광대승천 찬호가 유튜브 한다고 저대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와주는 그런 거였죠. 그런데 점차 다음 턴, 황비. 음. 당연히 저 아닐까요? 뭐, 사귈 때부터 그랬고, 음, 제가 더 아깝다고 했거든요. <웃음> 질문을 너한테 하나 할게. 네. 황비와 찬호가 아이를 낳으면 은 누굴 닮았으면 좋겠는지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찬호요. <웃음> 찬호가 잘생겼으니까 네. 남자아이면 찬호잘생겼는고여자여도찬호잘생는 네. <웃음> 왜요 왜 왜요 여가 말이에요 찬호가 잘생겨 볼 때? 아, 다다다다다어 뭐야? 네? 아... 김치가 없네? 2 때? 팔 때? 솔직히 잘하는 건 아닌데, 자꾸 잘하는 척 해서. 두 꼬챙라 크로스톤 베리드쌈. 포켓리스트는 조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돈 걱정 없이 일안 하고. 전 7년 전으로 돌아가도 다시 차는 만날 것 같아요. 도으이까 <목소리도> 오케이. 가만히 차으왜 차는 베기니가 7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음, 잘 모르겠어요. We'll b h yeah.